갑자기 배가 살살 느낌이 와 화장실에 앉아 일을 보는 중인데 역한에서 말을 걸어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에, 뭐야 막 나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난감하게 아, 네 아, 안녕하세요 점심에는 어떻게 하셨어요? 헐 뭐야 자꾸 말 시키는 거야 짜증나게 볼일좀 보자 이 여자야 길 건너 뺏가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혹시 가보셨어요? 요새 TV에 나오고 유명해요 맛도 있고요 한번 가보세요 화장실에서 답하기에는 껄끄러운 질문이었으나 제가 워낙에 착해서요 최대한 정중하면서 친절하게 답변을 했죠 그러자 옆칸에서 들려오는 말 저의 가슴팍에 비수를 날렸죠 저... 제가 나중에 전화할게요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자꾸 말을 시켜서요 아... 이런... 저는 이상한 여자 아니에요 단지 똥살아온 여자예요